내가 생각이 더 이건데. 나 지금 일로 가고 있거든. 친구들은 너무 잘 되는 거 같고. 나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같고. 마치 내가 가장 뒤쳐지는 것치 느끼잖아. 꿈이 없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왜 굳이 조바심을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교복 입고 똑같은 교육 과정에 똑같은 교과서 공부하고 똑같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창의적인 꿈을 그 나이 때 먼저 찾을 수 있겠니? 뭐 누구라도 뭐 거창한 꿈을 가지고 나는 이것만을 향해서 살 거야 하는 것도 5년 후면 바뀌어버릴지도 몰라 꿈이 없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꿈을 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물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무슨, 무슨 일을 할 거다 무슨 일을 할 거다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만 없어도 진짜 안을 가게는 정말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느껴질 때가 있죠. 꿈을 무조건 가져야 하고 꿈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나 그런 것을 매스컴에서도 많이 주입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그건 잘못 말한 거죠. 선생님 저는 구체적인 직업을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지 꿈이 없는 게 아니야. 불안해하지 마요. 그리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 인생 자체가 어차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수학 되게 잘하는 친구들 소위 머리 좋다는 친구들, 걔네들은 안 불안하겠지 그러지 않아 지금. 다 불안하다니까. 누구나 다 불안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남들이 잘한다는 얘기 좀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인생은 절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없어요라는 말 자체에 어른들이 얼마나 꿈을 직업과 연봉으로 연계해서 너희 머릿속에 박아놨으면 그런 답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꿈이 없어서 나는 안될 거야가 아니라 적어도 모는 있어 내가 나한테 좋은 걸 베풀어주고 싶다 내가 나한테 정말 행복한 미래를 선물하고 싶다 그게 꿈인 거고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이 그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근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과정 안에서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이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해서 이건데 나 지금 일로 가고 있거든 때로는 울고 좌절하고 친구들은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 같고 마치 내가 가장 뒤처지는 것 지금 느끼잖아 그렇지만 없어도 진짜 울지 않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아와다 살고 그 순간순간 소... 장발장과 레미제라블로 유명한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인생은 여행과 같고 꿈은 여행 지도와 같다. 제가 생각하는 꿈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꿈을 통해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꿈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가는 인생 여행의 나침반이나 등대 같은 거요. 그런데 물론 꿈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 없더라도 큰 문제가 있을까요? 가끔은 계획된 여행보다 정처 없이 무작정 떠난 여행이 더 즐거울 때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은 어떤 모습인가요? 또그 꿈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고 있나요?